괜히 쓸듯이 말해가 너무 기대가 막 커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홍종성다. Whoa! h s t v What's up, dude? All-Star Game 2022. Let's do it. 몰리십니다. 피곤한 것 같아요. 아 몸이 좀 상태 안 좋아서 와, 와서 안에 있었어요. 음. 네. 네뭐 지금 너무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오스타 오랜 동안 또몸 상태 재정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아니 팬분이 커피 그, 준다고 하셔가지고 어. 어. 어 뒤에 나가세요 차요 저 계속 이렇게 챙겨주시는 팬분들 때문에 잘부탁드니다 없어 없어. 없어. 어. 아유 너무 나가나 커피 먹고 싶한한한 아. 착한 쪽 진짜 와. 따오래요 자기 기싫다고저 들라고 따라오래. 아예 커피 먹고 싶다. 짐꾼 이거. 짐꾼 이 짐꾼이야 내가. <웃음>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는 것, 그게 가장 큰 목표고,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부상 중에 어, 빠져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투표해주셔가지고 출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어, 오늘 경기 네,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사 처음이요? 아직 어른한 게있잖별 보이나 별몇 개고 야 LG 유니폼에사인해가좀이상하게 네. 고마워 고마워 네대우 선수가 어, 그기부한다데예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동참을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예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종류에 나오나봐요 어...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쉽지 않으세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좀 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지금 처음인 데같아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네. 아, 이, 음. 다 저희 팀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아, 더울든 커피 아메리카아 제가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두세 두세자? 쉴 때는 진짜 아침에 엘라서 한 잔도 적다라고 뭐 하더라고. 역시 아이 짐꾼이구나. 여자요? 제일 편한 분. 응. 제일 편한 분. 아직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김태구. 아직. 응. 예. <웃음> 아니 피렐라가 놀라더라고요. 야 내가 커표요열개구다 예. <웃음> 어떤 선수들보다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일단 뭐. 팬분들한테 즐거움 주는 거 알겠습니까? 아, 요 올스타 처음 출전해서 왜이 친구 알겠어요? <웃음> 예? 올스타에 한5섯분 이상 나와야 또 적응하는 거지. 2 0참 이십.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스크분들 잠보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니코님. 한번. 자, 다음 왼쪽 볼게요. 왼쪽 볼거요 왼쪽까지 만드세요. 네. 영원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 기아 팬이지만. <웃음> 네, 네. 구분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아랑 붙으면요 아, 당연히 막판, 한대장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되십시오 네. 유니폼도 있어요, 진짜 어린 <웃음> 나이에. 팬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빨리 가야죠 빨리 가고 싶어투 라이온즈 TV 하트 써주세요 싫어요 투 어, 라이온즈 TV 하트 써주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 LG 유니인데 예, 아니요 마 진짜 안돼 있는 거예요 그냥 천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웃음> 라이온즈 TV 써주세요 그려주세요 하트 잘못 꾸밀는데 그런 욕심은 없어요 구로 충분하다 이미 제일 멋있어요 그럼. 아닙니다 에이 에노 하트 잘 생겼어요. ¿Cómo? p q u e yo tengo d o años, dos años, dos años aquí y tengo dos. Mira, mi segundo. t w y e s o quiere decir que si duro cinco, diez, d años, voy a ir los 10 años al g o d e e s t r e l l a Sanson E. k i n g t e 사는데. 가야 돼 우리? 인사해주세요. 누군데 함성, 함성. 아, 안녕하세요, SSG랜더스 <웃음> 최준입니다. 야, 지이잘 부탁드릴게요. 라이온즈티비? 라이온즈티비 아 k t v 라이벌. 라이벌 아니에 라이벌, 라이벌. 라이벌. 라이벌. 네. 아. 맞아. 아. 미치, 아. 어제, 어제 검색해 봤다. 위즈티비 구독 좀. 다 서로 먹고 사는 세상. 저 친구, 저 친구 오늘따라 우리도 힘들어 보이네. 어. 야, 진짜 멋있어. 뭐뭐 뭐 말입니까? 오, 블렌새왜 이렇게 나? <웃음> 야, 아, 멋지. 진짜 나지. 어짜 진짜. 오빠, 진짜. <웃음> 안안안안안 <heures> 라이온즈 TV 어차피 나안 나가잖아. 나. 여보에 주신대? 안녕하세요. 성으로온대요뮤지 올라데가자 전에 스이요이요 한다고. 한번 분위기 띄워 보겠다고 한번. 같이 하실 게 많은 거니에요 아니야. <웃음> 안 돼, 안 돼. 요 몰라 그냥 저 나갔는데 뭐시끄럽길래 나갔는데 하더라고. 혹시 아. 만약에 내일로괴로지면 네. 시텐갑이. 내일라 알려 까 I got it. 해서 거기 전 음. 하나 던룹산. 야, 근데 이거 안되죠 이거 하지 마. 어. 아 조금 힘듭니다. 예, 날씨가 예, 쉽진 않은데 일단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지칠 수는 없겠죠. 아 여러분들 리스펙합니다. 블레오는 지금 사실 그 식전 이벤트부터 쭉 지금 런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예, 춤을 좀지치는않다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우리 사실 오늘 같은 날씨 이 습한 날씨 마스코트 연기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날씨인데 아 우리 블레오도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 카메라 꺼라고 예. 모자가 완성되어 Link in real power a t e r e x a m 이자리를 비어서 삼성 마케팅 팀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응원단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삼성의 김태군, 김태군, 삼성 김태군 살아 있네. 고준 어, 예, 날씨에도 이렇게 또 뜻깊은 또 그런 또 의미 있는 그런 자리에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